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설계한 120A 짜리 파워뱅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전부터 취급하던 제품이에요 계속 취급하면서 시행착오가 많았고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왔어요 자 먼저 한번 세워볼까요 이, 이 제품은 휴대성을 높이기 위해서 ABS 플라스틱 가방이라고 하죠 플라스틱 공구 가방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무게를 한번 재보면 무게는 15.5kg. 자, 요거 무게 꼭이 제품이 아니라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120A 각형셀은 무게가 거의 비슷합니다. 오차가 회사에 따라가지고 약간씩 다른데 10% 오차도 안 나요. 즉, 120A짜리 파워뱅크는 무게가 대략 15kg은 나와줘야 된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제 내리고, 길이를 재볼까요? 길이를 보면 자 이렇게 보이겠네요 가루가 40, 약40 높이가 약34 나오네요 잔자까지 가면 3 7까지로 나올 것 같아요 손잡이까지 가면 그리고 두께는 몇 나옵니까? 13 정도 나옵니다 두께는 요정도 크고요 이제 겉모습부터 다시 세워가지고 전면을 보시면 일단 12V 두 개의 시거잭이 있고요한개 USB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볼트 게이지가 있고요이 스위치는 볼트 게이지와 USB만 껐다 켭니다 시거잭은 전원차를 안해요 스위치가 못 견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에 충전을 위한 XT 90 단자가 있습니다. 아, 이거 충전용이라고는 하지만 방전용으로도 쓸수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x t 9 0 이건 순놈이에요. 암놈 순놈 헷갈리는데, 이게 순놈입니다. 순놈을 전선을 만들어 가지고 끼우면, 끼우면 출력용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x t 9 0을 사용하면 은근히 편해요. 저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특징 여기 s t 9 0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행착오를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브라켓을 달아도 흔들리더라고요. 나중에 올해 워낙 뻑뻑해서 꼈다 뺐다 꼈다 뺐다 한두 달만 하면 흔들흔들하다가 이빨처럼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단단하게 고정시키라고 전면에 철판을 덧댔고요. 내부에도 자체 제작한 브라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몇 년을 써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얘는 그리고 위에는 검은색, 빨간색 단자가 있는데 10mm 단자가 있고요 최대 1500W까지 출력을 낼수 있는 단자입니다 그리고 이 단자도 BMS를 통해서 전기를 내보냅니다 모든 단자는 저희는 배터리 직결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짜장 뚜껑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조명 비춰줄까요? 어때요? 보고 느낀 점을 그대로 말해주세요. 깔끔해요. <웃음> 깔끔하죠. 네. 이것도 엄청나게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이만큼 깔끔해졌어요. 저희 처음에 만들었던 건참 죄송하지만 이만큼 깔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 뭐라고 하죠? 접착제로 셀을 붙이고 고정시켰어요. 아니면 스펀지로 지금은 시행처벌 많이 고쳐 많이 거쳐가지고 자, 상면에 절연판을 댔고요. 그리고 철제 브라켓으로 배터리를 고정시키는 동시에 BMS도 깔끔하게 고정을 시킵니다. BMS 선 정리된 것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안쪽에 요런 전선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몰라서 밸런스 충전기를 쓰시는 분이 있으면 사용하라고 만들어둔 선이에요. 이선 같은 경우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 선을 5핀 항공단자로 만들어서 이쯤에다가 딱 항공단자를 달아볼까. 그렇게 달고 출시된 제품도 몇개 있어요. 근데 항공단자로 밸런스 단자를 만들어가지고 출시를 했더니 문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뚜껑을 달았는데도 고객 중에 일부는 우연히, 젓가락 같은 게 거기 스쳐요. 그래가지고, 단자가 타는 경우가 몇건 있었어요. 외부로 노출시키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한 분은 뭘 꽂았는지 모르겠는데, 5핀 맞는 잭이 집에 있었나봐요. 그걸 꽂아본 거예요.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요거는 아예 안쪽으로, 저희는 밸런스 단자를 안쪽으로 넣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요새 구매 많이 하시죠. 그런 제품과는 엄청나게 차이 나는 저희가 직접 설계하고 셀에서부터 모든 부품을 직접 구매해 제작한 제품입니다. 자, 그럼 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셀은 아, 셀 보시면 셀 사이에도 그 베이클라이트 절연판을 달았습니다. 왜냐면 이셀 표면이 또헷 깔린다 마이너스인가 플러스인가 둘중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피복이 벗겨지면 셀과 셀 사이에 쇼트가 날수 있어요. 피복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5년 정도 이상 쓰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셀과 셀 사이에 절연판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셀은 CATL 1 2 0암패스 4개예요. 그리고 저희는 셀이 입고되면 여기 한번 봐주실래요?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셀이 입고되면 전량은 아니지만 무작위로 끄집어내서 용량 테스트합니다. 를 CATL 아니지? 어느 회사든지 120A 셀을 가지고 용량 측정을 하면 여기 결과값이 찍힐까요? 네, 124.71 자, 120A 셀은 1 2 0보다더 많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회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3%에서 최대 5%까지도 정상 용량보다 더 나옵니다. 새 제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셀 용량은 요 정도 나오고,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완제품을 만들고, 완제품 파워뱅크를 만들고, 충전을 한번 하고, 12V까지 방전시킨 결과예요 완제품을 만들면 BMS가 충전을 맞고, 과충전을 맞고 과방전을 맞기 때문에 실제 용량보다는 적게 나옵니다. 용량이. 지금 측정한 용량은 124짜리 셀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113. 요거는 12V에서 저희가 커스 했기 때문에 113이 나왔고요. 요거를 12V쯤 됐을 때 방전 용량을 조금씩 5 a 까지 줄이고 테스트를 하면 대략 118에서 1 1 9 a 페그 정도의 용량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인산철 배터리는 최대 장점이 뭐죠? 어마어마한 수명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2,000회를 충방전 시켰을 때 원래 용량의 80%를 유지합니다. 그 중국에서 이제 파워뱅크를 만들 때는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아니면 전기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저도 알수 없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거의 1000회 이상 충방전된 셀들이 유통이 됩니다. 그런 셀은 반값밖에 안해요. 사실 그런 셀을 사다가 파워뱅크를 만들면 똑같은 120A 셀을 사용했어도 용량이 대략 80% 정도 나옵니다. 그게 이제 중국에서 유통되는 파워뱅크의 특징이죠. 중국 파워뱅크는 정상 용량의 80% 정도가 나온다. 그런 거랑 차이가 있고요. 뭐 20% 차이 밖에 안 되지만. 그리고 또 저희가 다른 중국에서 여러분들이 직구하는 파워뱅크와 다른 점이 있다면 BMS에요. BMS, 여게 BMS에요. 이 BMS는 어떤 부품이냐면, 리튬 계열 배터리는 과방전이 되거나 과충전이 되면 내부 손상이 갑니다. 영구적으로요. 용량이 줄어들어요. 심각한 경우는 부풀어 오르다가 터지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90% 제품에 달려있는 BMS에요. 고요. 이게 어... 중국 돈으로 30원. 한국 돈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그럼 30원이면 곱하기 1.7 그 정도 하면은 대략 5천 몇백 원그 정도 나오겠네요. 여기 달려 있는 BMS는 그냥 크게 비교하시라고 이렇게 나볼게요. 이거는 그냥 타오바오에서도 찾아보시면 300원짜리입니다. <웃음> 가격 차이가 10배가 나요. 일단 저희는 10배 비싼 BMS를 사용합니다. 왜 이걸 쓰냐? 이게 좋아서 쓰는 거예요. 안전하고 얘 같은 경우는 표시기 상으로는 1 0 0암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면 100은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잠깐, 몇초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계속 쓰려면 얘는 50암페어 그 정도가 그 정도 출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이거 30원, 300원. 그래가지고 중국의 파워뱅크 제작하는 공장들은 BMS를 어떻게 쓰냐? 용량에 맞춰가지고 저렴한 BMS를 병렬로 병렬로 연결합니다. 그 조그만 거 있죠. 6 0암페짜리 파워뱅크는 딱 뜯어보면 이거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 2 0암페쯤 되면은 딱 뜯어보면 이게 두개 들어가 있어요. 더큰더큰 더큰 파워뱅크로 가면 딱 뜯어보면 요게 3개 들어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애초에 BMS를 가장 비싼 걸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장에서 BMS를 사는 곳이 거의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쪽 사장은 덕분에 저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만나서 술도 한잔 하고 그래요. 천진에 사는 사, 친구예요. 그리고 또뭐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음, 아,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면 되겠다. 전선. 네, 전선 같은 경우는 출력에 맞춰 가지고 6 AWG 전선을 사용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스펙상으로는 그래요. 8이 200암페어니까 최대가 얘는 스펙상으로는 거의 300A를 견딘다 근데 저희는 제 기준은 그래 300A까지는 아니고 항상 전선은 절반만 보자 지속 150A 정도 견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쪽 시거잭으로 가는 전선은 8AW g 전선을 썼고요 양쪽에서 가죠 그리고 또 특징 한번 여기 열어볼까요 자 전선이 가가지고 굵은 전선에서 각자 찍어 찍 USB 뭐 스위치죠 전선이 분기돼 가지고 따로 따로 갑니다 이거 제일 만들기 쉬운 방법은 뭐냐면 굵은 전선 여기다 하나 쭉 대고 플러스 마이너스 대고 전선 피복 조금씩 까가지고 납땜하는 거야 빨간 전선 하나 쭉 대고 플러스에다가 납땜 납땜 납땜 납땜 거기만 까가지고 그럼 진짜 편해요 만들기가 근데 그랬을 때 단점은 그 전선 하나의 부하가 꽤 많이 걸리고, 전선 하나만 손상돼도, 한점만 손상돼도 나머지 단자들이 같이 망가지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전선까지 보여드렸고요. 또 이정도면 구조가 워낙 간단해 가지고 설명은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밸런스 충전기 충전 단자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문의하셔가지고 요거는 셀체커기라는 거고요 맞춰서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요거는 유나구라는 충전기예요 이것도 밸런스 충전기에 어떤 제품이든지 사용방법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밸런스 충전기 보면 핀을 연결하는 단자가 있고요 핀이 안 맞는 것 같죠? 맞는 핀이 없어 그냥 꽂으면 됩니다 그냥 맞는 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맞춰가지고 보면 플러스 쪽이 있고 마이너스 쪽이 있죠 방향선만 맞춰가지고 꽂으면은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유나구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충전기도 원리는 똑같아요. 자, 요선도 설명을 드렸고, 그럼, 이 선에서 제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뚜껑을 덮어보죠. 뚜껑을 덮죠. 자, 지금까지 저희가 직접 설계한 휴대용 120A 파워뱅크 였습니다.